안녕하세요, 하루들. 드디어 밀키트가 출시됐어요. 방금 보여드린 화면처럼 밀키트 구성은 이렇게 소고기 120g, 이 드레싱 소스, 라디치오 양상추, 양파, 방울토마토 들어고통밀 파스타면과 바질가루랑 페퍼론치노, 그리고 올리브오일까지 들어있습니다. 먼저 기간은 오늘 12월 6일부터 12월 12일 딱 일주일만 판매하는 제품이에요. 수량이 넉넉하지 못해서 오랜 시간 판매하기는 어렵고 12월 6일부터 12월 12일 2주차에 주문을 받은 후에 주문 순서대로 3주차에 배송이 될 예정이에요. 그래서 늦게 주문하시면 조금 더 늦게 배송을 받으실 거예요. 이렇게 해서 19,800원이고 두개 이상 구매시 배송비는 무료입니다. 제가 이벤트성으로 기획한 밀키트 제작 상품이기 때문에 최대한 마진율을 적게 잡았음에도 이게 소고기여서 제품 단가 자체가 높아졌어요. 그래도 이양 만드는 거 여러분한테 가장 인기 있었던 소고기 파스타 샐러드로 만들고 싶었고 제가 만들게 되면 이벤트성이다 보니까 시중 판매가 보다는 적게 책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알려드릴 건 아직 아쉽게도 아직 배송이 안 왔는데 제가 지금 주문 제작한 제품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제품을 구매하시고 예쁘게 플레이팅한 사진을 제 인스타그램을 태그해서 올려주시는 10분에게 제가 주문 제작 상품을 이벤트로 보내드리려고 해요 제가 정말 이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샘플만 10번 넘게 받아보고 계속해서 논의 과정을 거쳤거든요. 4월부터 시작해서 무려 8개월 동안 만든 밀키트다 보니까 좀 애정이 많이 간는데 여러분들도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제 요거 만드는 방법을 자세히 보여드릴게요.